우선은 뭐 간단하게 여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케이스를 잘온것 같네요. 안녕하세요, 공돌아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전에 그 메인보드랑 CPU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원래 저는 뭐 이렇게 LED 막 빛나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그냥 케이스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요거 개봉하고 조립하는 것까지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케이스가 이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케이스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브라보텍 케이스입니다 스텔스 제품이었는데 꽤한몇년된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팔고는 있더라구요 그때 꽤 가성비가 괜찮았던 걸로 되어 있구요 네 이렇게 케이스가 왔구요 제가 전에 쓰던 게요 브라보텍 앤데, SS라는 앤데, 이게 참잘 썼어요. 샤시도 탄탄하고 되게 잘 썼는데, 얘는 좀 얇은 것 같아요. 얘보다는, 얘보다는 확실히 좀 얇은 느낌이고요. 근데 이쁘긴 이쁘네요. 유리고, 얘는 여기가 아크릴 부분이고요. 유리 부분. 그 차이 좀 있고 근데 강판이좀 얇아 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뭐 전원부 버튼 뭐 이렇게 달려있고 얘는 이쪽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전면 메쉬고 얘도 일부 메쉬고 좀 옛날 거니까 하드가 있고요뭐 내부는 조립하는 거를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를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음 기존에 쓰던게 요놈이구요 변경한게 얘 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차이는 강판의 두께인 것 같아요 얘가 5만원대고 얘가 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는 전면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강화유리로 이제 전판이 되어있고 얘같은 경우는 전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... 그러니까 이 강화유리 가격 때문에 샤시 두께는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것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ODD를 안쓰다보니까 얘같은 경우는 ODD베이랑 SSD나 하드베이가 이쪽에 있는데 얘같은 경우는 보시면 SSD는 뒤쪽하고 요 밑에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nvme가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안에 nvme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nvme 까지는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지금 여기 보면 요 pci 슬롯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부품들이 다 하나씩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부품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얘는 그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띄어 쓰는 그냥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 거는 조금 마음에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얘는 전원부가 요쪽에 이제 그 밑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요게 요즘 트렌드고요. 요거는 뭐한 5, 6년 된 옛날 트렌드인데 개인적으로는 얘가 조립하기가 훨씬 더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선 모으고 하는 거는 대동소이한데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음 이게 시간을 가면서 이게 그 CI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고 없애고 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는 저희 아버님 아마 나중에 드릴 것 같고요 요 케이스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사용을 할것 같아요 얘는 그냥 모양으로 그냥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. 공간이 너무 남더라고요. 오, 요 ODD랑 SSD 베이가 없어서 공간이 너무 남아서 그냥 요거 제가 갖고 있는 피규어 하나 넣었습니다. 음 상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여기 요기 옮기면서 요 브라보테 S830 케이스의 뭐 장점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조립을 하면서 제가 장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요커버예요요 커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그 슬리빙 케이블이나 이런거를 사용을 하지는 않아서 그냥 파, 그 파워선하고 그파 그래픽카드 연결선이 그냥 이런 형태인데 요거를 좀잘 가려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요게 가장 큰장점이고요그 다음에 장점은 펜이 이쁘더라구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펜이 4개가 들어있는데 요펜 하나 가격이 한 만원에서 한만 오천 원 정도 하는데 이게 4개 들어있으니까 뭐 대략 만원이라고 해도 한 2만원 정도 펜 가격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뭐 5만원에 대한 게 케이스 가격인데 거기에 전면 강화유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 요 전원 보조전원 연결하는 부분 상단 공간이 이거는 그 케이스 그 광고 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마 이 부분이 너무 짧아서 상단팬을 달면 이게 조립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상단팬 달고도 이 보조전원을 쉽게 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요 뒷판의 사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뒷판에요 사이 공간이 좀 여유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슬리빙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전선 타입이어서 요게 조금 두께가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이 간격이 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뒷판 케이스를 붙여도 그렇게 막 이렇게 울록 볼록하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더라고요. 지금 아까 말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. 이게 굉장히 얇은 철판인데 지금 그 케이블 정리를 위한 공간 틈이 많아서 여기 불룩하게 튀어나온 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매끈하게 처리를 할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런 부분 요런 부분, 요런 부분, 요런 부분이 다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정리하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기존에 쓰던걸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뭐 이런 기존의 그 id 쪽 케이블하고 지금 ss 저 n v m e 로 이제 바꾸면서 ssd 케이블이 하나 남았는데 혹시 나중에 뭐 odd나 이런거쓸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하려고 따로 빼놓은거라 요 부분은 따로 정리는 안했어요 그리고 아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요 하드 베이 좌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 꽤장점이었구요그 대신에 이제 뭐 지금 요즘에는 보시면 그 전면부에 그 CPU 이제 쿨러를 그 수냉 쿨러를 달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. 그 라디에이터하고 팬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었을 때는 요 하드 부분을 이제 뒤로 옮기면은 됩니다. 그래서 뒤로 옮기면 전면에 3열 그.. 순행도 가능은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의 가루 길이가 이제,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요걸 앞으로 밀었을 요걸 이제 뒤로 밀었을 때는 요 부분 이제 케이블 정리할 공간이 없어서 저는 그냥 이 공간을 크게 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밀어버렸고요 그래서 뒷면 정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가 홀이 꽤 크기 때문에 요 뒷부분에 이제 그.. 커스텀 순행이라든지 그런 거 장착하는 것도 꽤 용이합니다. 저는 이거 기존에 쓰던 하던데 그냥 인형용으로 달아놨고요. 나중에 혹시 몰라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달아만 놨고 음 SSD 두개에 NVMe 하나에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. 네, 장점을 말씀드리면 요게 요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데 요 가로 길이가 짧아서 요거를 움직이면서 조절해야 된다는 게 장점이자 이제 좀 자,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수냉 쿨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밀고 쓰면 되는데 수냉 쿨러를 전면에 달게 되면은 이 부분이 너무 요 케이블 파워 케이블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밀었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케이스는 수냉을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. 2열 정도까지만 아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은 광고 페이지에서는 이 부분에 SSD나 뭐 펜을 놓을 수 있다고는 지금 얘기는 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일반 사이즈 ATX 그 메인보드인데 이메인보드를 설치를 하면 이 위에 뭘 놓을 수가 없어요. 지금 요거. USB 3.0 케이블도 하고도 이쪽하고도 간섭이 있고요. 여기에는 뭐 펜을 놓을 수는 있는데 뭐 조금 공간상으로 좀 이게 제약이 좀 많습니다. 여기에 뭐 전원 스위치라든지 LED선도 간섭이 생길 수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차라리 이 부분 그냥 매끈하게 만들어다 없애버리고 매끈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통일을 했으면 디자인 쪽에서는 훨씬 더좀 장점이 될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요메시가잘 부러집니다. 이게 이제 자석식으로 돼 있고 한 거는 기존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게 플라스틱 재질인데 조금만 힘을 주면 그냥 부러집니다. 저도 벌써 몇개 부러졌어요. 그래서 조심히 다루셔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파워 요그저 케이스 팬의 그 전원이 3핀 구조인데 그3핀 구조가 이어서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음 지금 보여드리면 요, 요기에 돼있는 제가 여기에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요렇게 돼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서 이어서 막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방식은 선호하지는 않아서 요거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요 지금 커버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장점인 커버를 이용을 해서 전체를 다 가릴 수 있는 점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음, 그렇고 그 다음에 요런 그 전면 팬을 케이블로 연결하기 위한 요런 거 요런 것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지금 요 전원부입니다 요 전원이 요 전원 버튼의 그 퀄리티가 매우 낮습니다 이게 수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그 기울어져 있는 면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서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.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요. 요, 지금 USB 요 단자들도 조금 상태가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끼우는데 힘들어서 제가 드라이버로 좀 늘리고 뭐 그런 작업들 을좀 했어요. 그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, 요 파워, 뭐, 이렇게 약간 사이드에 공간이 있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. 뭐, 저는 뭐, 그렇게 비싼 파워는 아니기는 한데, 뭐, 비싼 파워들은 여기에 뭐, 그 뭐, 브랜드 로고라든지 뭐, 그런 게 있어서, 그거 이제 좀 보일 수 있게 한점 좋았고요. 그리고, 얘가 쿨링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전면 3개 들어오고, 뭐, 위에 다 뚫려 있고요. 뒷면도 거의 뚫려 있고, 뭐, 벤트 구조라든지, 뭐, 방해를 위한 구조는 상당히 좀 구성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음, 제가 사용하면서 뭐, 하드 온도랑 CPU 온도, 로고 좀 체크를 했는데, 뭐, 대충 한 40도? 배그, 저는 배그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배그 돌리면 한 40도 정도? 45도? 뭐,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돌릴 수 있더라고요. 저는 CPU 오버는 안 했고, 램만 PC 3200으로 오버클러킹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7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요 제품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7만원의 값어치는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쓰던 케이스에 비해서 강판 두께가 좀 얇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치면 약간 탄탄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통통통 거리는 느낌 그런 게 조금, 예,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고요. 이게 케이스라는 게뭐 1년 쓰고 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어서 한번 쓰면 뭐 지금 제가 전에 쓰던 케이스들도 뭐 지금 거의 한 5년? 5년 주기로 한번씩 바꾸는데 그게 조금, 예,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브라보텍 S380 보다는 아베코 쪽에 뭐한 5만원대? 6만원대? 케이스를 사시는 게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더 드릴 것 같아요. 다음에 제가 아마 케이스를 구매한다고 그러면 아베코 쪽으로 아마 바꾸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, 이렇게 인형 같은 거 하나 안에 넣어 놓으시면 저희 딸내미가 이렇게 와가지고 요거 보면서 뭐, 아빠 왜, 인형은 왜 등을 지고 있어? 뭐,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, 그런 것도 재밌고요 하여튼. 보면은 뭐 계속 보게 되더라구요 저희 딸내미들도 가끔 와가지고 제가 게임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그런 것도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지금 배치를 했고요뭐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, 이거 이제 다 보면서 네 즐기고 있어요 아 이게 l e d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구요 요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원을 키면 제모니터들의 이제 전원이 두루게 돼 있어요. 요게 전원 보통 그 케이스에 전원하고 나머지 부품들의 전원을 분리를 해 놔요. 그래서 케이스는 벽 전원에다가 꼭 연결을 하고 나머지는 별도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좀 스위치를 뺐죠. 그래서 스위치 빼서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. 뭐 케이블은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한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정리했구요 요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쓰는 멀티탭 스위치구요 센터에 보게 요런 멀티탭 스위치를 분리를 해서 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타공하고 뭐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보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모습은 뭐 이렇구요 24인치 모니터, 34인치 그2 1대 보호 모니터, 뭐 키보드, 스피커, 컴퓨터, 뭐 이렇게 배치했고, 전원은 이렇게 해서, 요 전원은 지금 요, 요 나머지 부품들에 대한 전원으로 들어가고, PC는 이제 별도 라인을 통해서, 이쪽에 있는 벽 전원에, 저 위에 하얀 콘센트가 벽, 저, PC 전원용 단자입니다.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뭐 컴퓨터 잘 쓰고 있어요. 하여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뭐 조립하는 거나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좀성신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